오늘은 샤샤와 제가 편의점 요리사 편의점에서 사온 치즈 크림빵에 뭉게뭉게 란에 넣어서 이것도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엄청 맛있겠죠? 키키키키오비키 그럼 준비 시작. 먼저 빵을 반으로 갈라줘야 돼요! 그래야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 수 있겠죠? 우와 잘 썰린다 칼을 쓸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주변에 어른들에게 부탁해주세요 우와 자 여기를 한번 더 자를게요 절대 두껍게 잘못 잘라서 더 자르는 거입니다 아니 이 몰라 됐다 그런 다음 딸기잼을 발라줘요 집에 수제 딸기잼이 있어가지고 발라줍니다 저는 딸기잼 좋아하니까 아주 많이 발라줄 거예요 듬뿍 딸기잼 좋아하는 사람 조용 조용 조용 조용 그런 다음 이 뭉게뭉게란에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뭉게라는 거예요이 안에서 오 계란이 안에서 삶은 계란이 잘라줘요 와오오이렇 네, 발라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겠죠 두근두근 어떤 맛일까 그런 다음 여기서 끝? 아니지! 여기다가 치즈를 쭉 넣어줄 거예요. 우선 3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다가 치즈를 넣으면 또 꿀맛이죠.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맛있겠다. 우와, 너무 배고파. 그런 다음 마지막 뚜껑을 닫아줍니다. 짜잔! 그럼 편의점 꿀조합 샌드위치 완성! 우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뭐야? 전화? 어? 여보세요? 남반장? 야, 오바퀴, 뭐하냐? 뭐? 하냐? 뭐? 어, 나 지금 편의점 꿀조합 만들고 있는데? 어, 진짜? 나 지금 너네 집 간다. 어? 어? 우리 집 온다고? 아, 뭐야? 끊겼네? 샌드치 하나밖에 없는데? 뭐 혼자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반 나눠서 먹지 뭐 그럼 나 이거 혼자 먹는거 아니니까 이 샌드위치를 예쁘게 플레이팅 해볼까? 어때 샤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 좋다고? 그래 좋지요 일단 반을 예쁘게 자르고 오, 자르기 쉽지 않은데? 오케이 예쁜 접시를 놓고 샌드위치를 올려놓으면 오 예쁘지요. 여기에 초코우유를 넣고 그러면 딱이겠다. <웃음> 맛있겠다. 그럼 난손 씻고 와야지. 키키 키키 오비키. 키가 뭔가 하나를 빼먹었다옹 여기케첩을 넣으면 더 맛있다옹 난천재야 어? 이거 케첩이 아니라 매운 소스잖아 엉 망했다옹 어, 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이 망했다! 아 남반장 언제 오나? 반와 남반장 호랑이다 내가 호랑이야 아니 내가 남편장 언제 오나 했는데 딱 들어왔어 <웃음> 아 그랬냐? 아. 오 이게 편의점 꿀조합이야? 음. 어 편의점 꿀조합 샌드위치 오이 안에 뭐가 들었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이 안에 딸기잼이랑 치즈랑 그 다음에 뭉게뭉게 있잖아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렇게 해서 넣었지 진짜 맛있어 3단 샌드위치 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 그치? 먹어봐. 나도 궁금하다. 편의점 꿀조합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어 오, 진짜 꿀조합이고 너무 맛있어. 이 안에 딸기잼이랑 계란이랑 치즈 조합이 고급진 샌드위치를 먹는 기분이야. 너무 맛있어. 음! 아 그래? 그렇게 맛있어? 아, 어, 이번 편의점 꿀조합 도 <웃음> 성공! 와 엄청 궁금하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와우. 음. 어? 어 이게 무슨 맛이야? 왜 이렇게 매워? 어 맵다고? 전혀 매운게 안들어갔는데? 응? 음? 뭐가? 이상하다? 맛있기만 한데? 음. 야오바키너내거에 장난쳤지? 아니야 장난 괜찮은데 왜그러지? 으아 매워 으아